겨우 받은 어, 보상으로 두번 뽑을 수 있는데 두번 뽑는 거 기록하려고 켰습니다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 진짜 울것 같아요 진짜로 이미 울었어요 많이 어? 노래만 나오지 말고 노래에 맞는 울트라 초 베지트 컴온! 자 뽑다가 꺼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요즘에 많이 꺼져가지고 미치겠거든요 노래가 계속 나와 이거 노래가 나오는 것 때문에 내가 일부러 말을 하고 있어요 노래에 말이 묻혀가지고 어? 뽑기 저작권 없애려고 자 일단은 남의 구성에 그 불편은 땅이고요 제발 트렁크스 나와라 안나왔고요 손오공은 그냥 처맞고만 있죠 이런 젠장알 네 아무것도 없네요 아 진짜 일단 스파킹 확정 모션이라서 이거는 사실 뭐 크게 좋은 건 아니고요. 아, 진짜 우, 울트라 초보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진짜 왜 나만 안 나와? 어허?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익스트림 이상 뽑기가요이 얘기 하자마자 히어로 나오네. 자, 3개 나왔습니다. 아, 진짜 제발 하나만. 자, 마지막. 아, 망고이고요 이제 무료뽑기 간다. 제발 나와라, 제발. 진짜, 제발 나와라. 제발. 나 울트라 초베스트 못뽑면 어떡하냐. 제발. 하나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 제발 줘라. 다운로딩 많이 있었고요. 일단 우주에 별 다섯 개. 이제 포드 다섯 개. <웃음> 별이 아니죠. 일단 뭐 확정 이런건 아직 없죠 어 일단 원기 모았어 제발 초베지트 울트라 초베스트 제발 가자 조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저 구슬이 울트라 초베스트 구슬로 와서 가라 자 보겠습니다 울트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다섯개 남았어요 이제 3개 남았어요 와 마지막 하나 아이 젠자 왜 울트라 안나와 아나 진짜 미치겠네 망했습니다 안녕 마지막입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이해해주시고요 제 마음속은 더심란합니다 진짜 겨우 모았습니다 진짜 이거 안나오면 진짜 나는 때려친다 이제 진짜 내가 방송 접으면 이것 때문인지 아세요? 아, 음. 설마 LL 아니겠지. 또 이거 설산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진짜. 제발. 제발. 자, 여기서, 아. 뭐, l 레리 나온다고 유 l 이안 나올 구부장은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합체 해 가지고 불배가 아니라 초 베스트 울트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포타라로 합체 했으니까 어 제발 진짜 제발 어 저기 여기도 울고 있다 내가 안 나온다고 저는 상관없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진짜 이제 울트라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진짜 안 돼요 제발 일단 레전드 리미티드 어, 진짜 많이베스트 개많이 나오네 아직은 뭐 끝난 게 아니니까요 자 이제 다섯 개 남았어요 하나 둘아 미친 거 아니냐 자 이거 다음 거 하나 남았습니다 베스터 뽑기 나고 아 망했다 아씨아 아. 망했습니다 끝 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저 다시 살아 돌아왔고요 진짜 이제 더이상 모을거 없어요 세번 연속뽑기 이 안에는 제발 울트라 초베지트 나오자 제발 저 이제는 없어요 더이상은 없다 이제 이 안에 나오자 제발 인중인간 듀오도 나왔는데 저 그것도 뽑아야 되거든요 못 뽑았는데 참 미치겠습니다 자 일단은 타워파이파이 하나 날라갔고요 초록 남의크성유 l 확률 두배 제발 여기서 깔끔하게 나오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음 편하게 뽑고 싶어 제발 자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여섯 개 남았어요 <웃음> 미치겠다 이제 마음이 이제 쿵덕 쿵덕합니다 저 뒤에는 아두개 남았습니다 유엘 확률 두 배인데 두밴드안 남았어. 안 남았어. 나왔어. 안 나왔어. 자, 뭐 아직 연복 두번 남았고요. 아 진짜 이제 이제 나오자 장난치지 말아라. 나 제발 장난 나한테 치지 마. 나 빨리 보고 싶다. 제발. 아. 하기뭐 여태까지 좋은거 나왔을때도 안나왔는데 뭐 이거 보장 없고요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발 울트라 가자 초배 가자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아, 씨. 아오. 제발, 바뀌어라. 안 바뀌네요. 아, 우, 브로리가 계속 나와. 열받게, 진짜, 아. 마지막입니다. 진짜, 무료 뽑기까지 다시 왔어. 제발, 가자, 진짜. 제발! 진짜, 제발이야. 마지막이야. 제발, 나와줘. 제발. 제발, 울초배. 제발, 얻고 싶어요. 제발. 자 어? 도대체 왜 이렇게 안나오지 이거? 미치겠네요 자 세번 연습 그러기 풀이죠 이제는 좀 줘라 둘셋넷자 여섯개 남았어요 다섯개 남았어요 아 이거 뭐 뭐야 장난해 저런 익스트림 프리 아 브로리 왜또 나오냐고 두번 나왔습니다 끝났다 미치겠다 아 진짜 변해도 이걸 어우 씨. 끝입니다 안녕 두번 진짜 두번 가자 이제 모든걸 다 했다 진짜 다 했다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 미치겠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힘들어 안나올것같아 안돼 제발 왜이러냐 진짜 이게 누려 또 핸드폰을 그지같아가지고 제가 상당히 거칠어졌어도 이해해주세요 그럴만합니다 저는 그러면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와라고 나 원래 안고치니까 이런 히어로 미친... 미치... 죄송합니다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영상 녹화 중 아니었으면 내가 욕했는데 진짜 와... 진짜 미쳤다 진짜 미쳤어 어? 진짜 미쳤어 왜 이래 진짜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없습니다 자 이건 제 아내가 눌러줄 거예요 진짜 마지막 전개 유해 광률 2배 제발 제발 나와라 진짜 제발 <웃음> 진짜 어 잠깐만 일단 부르고요 여기서 소노공이 지면 100%인데 당겨줘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겼다 아직은 그래도 모르니까 제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제발 UL 확률 곱하기. 자, 다섯 개째 고용. 이제 다섯 개 남았어요. 네개 남았어요. 두개 남았어요. 제발. 나와라, 제발. 진짜 마지막 하나다, 이제. 아. 진짜 레전드 접어야겠다